l i n k y b l a n k n k 안 들어줘. 안요 이거... 네. <목소리> 아니 아니 아니요주세요안 아래는 두께로 던져 이거 한번살것 같은데? 어 진짜 게안될 수가 모르겠어. 이제 으이 I can do anything w h a t e v 콜 그냥 하나만 자, 게요 자, 그럼 이제 게요 둘, 느낌 근데 앞머습이 약간 텐션이 다를 거 근데 어차게 보기도 응. 똑같이 카메라 낮출 거니까 응. 언니안 응. 텐션이 다르다. 걸을 때 여자. 이렇게. 나 얼굴 조그매진 거, 하루 사이에. 먹은 것도 없어요. 렌즈 때문에 배는 것도 없어요. <웃음> 아, 좀비님들 진짜 힘들겠다. 어? 아, 눈 아파. 눈치 몇 시간째 착용하고 계신 거예요? 몇시간이요몇 시간이지? 몇 시간이요? 몇 시간이요? 몇 시간? 지금 몇 시요? 8 시. 3 시간인데 와 진짜 음! 하루 웬 나절 찾는 느낌이에요. 너무 힘들어. 응. 어. 응. 또 다시 변신하러 가십니까? 근데 할게요. 이야, 이야.